굿모닝입니다. 아, 저희가 10시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, 김소연이 먼저 시설 들어왔어요.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. <웃음> 자, 저희 이제 2일차 일정 시작됩니다.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! 이기기해 지금 아침 먹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예술인데 날씨? 야 오늘 앉는 거 아니야? 야 오늘 앉거 아니야? 야너 어떻게 이산정 같은 사진을 직접 너 세우신다 우리 이 풍경 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데 오늘 닫았어 이럴 줄 몰랐네. 일요일은 휴일. 야 다른데 열린 거맞아 소금밥. 어, 받... 저희 부두마크 도착했어요. 소나영 또이 기바지 입고 오셨어요. 어. <웃음> <웃음> 포인트 포인트. 갈치구이가 아, 음. 나왔습니다. 어 김소영 팔뚝보다 더 긴. 하하하. 더. 이렇 내가 오는 사람이 많아지. 그걸로 하 이거 어게어 저희 현금으로 결제해서 초콜릿 받을 것 같아요 현금 결제 시 이거 니다 현금 결제 시 이거 주십니다!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그니까나 그러니까 하나 만주는줄 알았어 야, 개이득이다. 어, 빨리 가면서 먹자. 뭐... 어. 야득개이반개이지우리득우리득안 반지 가져왔대니까 내가? 개이득. 개 그치? 신기하네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아니 내가 그리 수국을 뜯어서 여기다 붙인거야? 어, 뭐 붙인거 같은데? 오 어, 신기하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야식 먹어야지 <웃음> 응. 나눠먹어, 나랑 이거. 응. <웃음> 지금부터 여기 수국길을 가보겠습니다. 수국길 가볼게요. 여기 두 명이었죠? <웃음>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? 더워요. 수국수국해요. 네.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. 어, 어, 어. 이거 꺼없 어디서 길인가요? 다리 안 나오게? 어 여기서 일단 커버까지 이거? 왜딩즈딩즈네 어, 여기 한번 봤죠 한번한 번 알려주시고요. 타타만 한번 알려주세요. 왕하탄만 해주세요. 왕하탄. 여기 보세요. 어디, 여기. 왕하이빨 네.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이 어. <웃음> 열정적인 우리 친구들 막 찍어줘 야막 찍어 막 이것은 이렇게. 사진 공장입니다 나올까 어? 말 거야 진... 어? 흔들었어 미안합니다 마스크야 <웃음> 야. 카메라를 내기를 돌렸는데 뭔가 한게 있겠지? 아니야. 자 우리 사진 안 찍는 아영쿤도 들어갑니다 야너 소나이나 찍어줘 자 꽃을 만져요. 꽃을 고 이쁘다. 꽃를 맡아요. 고 이쁘다. 하트예요, 하트. V. 뒤뒤모습부 찍을래요. 뒤를 돌아보세요. 어좀 이상하네요. 죄송합니다. 어. It, this is my point. 경정 m y p o i n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할싸. 운드가 oh 찌네 <웃음> <웃음> 이제 저희는 다 찍고 나갑니다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선아영 어, 씨 인사해주세요 안 어... 아버지 안녕 예예예예 큐리클이걸 난다만은넌넌넌넌 어디서나 딩댕하게 걷기 이거 놈이 안차지 아 진짜 안나 저희는 올레시장에 도착 됐습니다 딱새가 사러 가볼게요 몇, 몇 마리 말, 살 거지? 오늘 네 마리 산다고 했는데 넷넷 마리. 마리? 네 마리? 우정의 주걱이다. 어? 우정으로. 오 어, 우정으로. 우정의, 우정의 어, 나파요 네. 지금 해변과 왔습니다. 전화영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주문 색깔 해변. 네, 색깔은 뭐예요? 조리조리조리 쇼리 조리 와아 참 너무 아쉬워 김준아 <웃음> 닦다가 <담그가> 너무 아쉬워 김준가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제가> 아쉬워 내가 진짜 뭐 <웃음> 어, 오 잠깐만 덮어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괜찮아 야 기본캠이야? 야리로와 자, 손하영씨 운전합니다 야 니네 아빠보다 더한 잔소리꾼일 것 같은데? 아. <웃음> 갑니다, 손하영씨! 안 아, 렛츠고! 아니, 제 마스크 좀 벗겨줘! 긴장해서 아니, 마스크, 마스크 푸는 것도 잊어버렸어! 아니, 아니, <웃음> 건드리지 마! 고기거리도 이거. <웃음> 너 방구, <웃음> 너 방구 끼지 마라, 방구 네, 끼지 마 어때? <웃음> 어때? 할머니? 한 30분 <웃음> 다리도 다리도 달려보니까 네, 할머니? 마스크 왜안 벗는 거죠? 저 표정을 들키지 않아. 나 근데 아직도 안 점별질 마음이 없어. 안점별잘못잡고 계세요. <목소리> 음, 음, 음. 음. 음, 어때서나요? 음. 맛있어 다행이에요. 음. 음. 음. 음, 맛있니다 음. 뭐해봐 청바지, 아유, 뭘 해줘야지 우딩맘팸, 우딩맘팸, 청바지, 청바지. 얘기 안 하는 해? 뭐, 뭐 청춘은 바로 지금. 못하죠? 못하죠? 뭐 못하죠? 못하죠? 운동하게? 못하죠?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운동하게 뭐예요 지금? <웃음> 아왜 <왜>, 이러시는 구나 <웃음> 제가 그러려던 거아니야나요우두개 지금 스타벅스 왔습니다. 메뉴를 주문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가서 수영을 해볼 거예요. 수이나 <목소리도> 스이나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 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현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정은 야, 저기 발리비치, 그, 저거 돼 있어. 있어. 발리비치도 있어. 저거... 와... 야, 너무 행복한데? E uh aí -huh. 소나양씨가 이렇게 파인애플에 네. 튜브를 타일 거고요. 얘네 두 명은 이렇게 네, 사진 찍고 네. 있어요. 와, 야, 노을 너무 예쁘다. 오, 여러분, 파인애플 보이세 파이! 소개합니다! 바라 바라바라, 이아이들왜 이러는 걸까요? 이 여기까지 <은> <participating> <indie> 니네가 물안튄다는전지에 <놀람> 여기라면 그림인데. 가능할까? 물 여기 튀기면 어떻게 하지? 괜찮아. <웃음> 잠깐만요! 여러분 청소할게요잠다만요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여긴 만요잠깐재요 잠깐만요! 게요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대갈먹인좀너무했 뭐야? 가날 나도 아, 안 찍었잖아. 다시, 다시. 어는 카메라 몇 오늘 일정은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야식도 시켜먹을까요 야식은 뭐죠 소나영씨 스킥! 스킥뻥이! 주당쌤와 치킨파티 그리고 청아와 함께합니다 고고고! 네, 지금 시간이 몇시지? 몇시야? 와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너무 와 너무 예쁘다 골든타임인거 같아 <목소리> 할머니,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, 할머니. <목소리도> 오늘도 그녀는 운동을 한다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머리 말리면서도 춤 추는 우리 희춘입니다. 혼자서도 <웃음> 저렇게 얘나 발견했다 얘. 카메라. <목소리도> 오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다 씻고 나왔고요. 그, 치킨이랑, 그리고 딱새우를 먹어볼 겁니다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얼마였지? 15,000원? 부드러워. 어. 닭리 먹어도 돼. 이게 토탈 그럼 45,000원이야? 이게? 6만원이데 <웃음> 45,000원이라는 게서 어떻게 나오셨는 야. 그들아 <목소리도> 내일, 내일 늦게 나으려고?